쓰레기 분리하기 이런 음, 마늘 껍질 이거 그냥 음, 중량제 봉투도 버리고요 양파 껍질도 버리고요 그리고 배추는 그냥 버리면 기계들이 고장 날 수가 있으니까 음, 그래서 전 조금 잘라서 버립니다.